산란 탄성 충돌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두 입자의 충돌 결과를 완전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즉, 충돌 전후 질량 중심계에서 현향된 값, 하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하는 두 입자의 운동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두 입자의 질량 중심계에서의 충돌문제와 동등한 문제, 즉 중심이 정지한창 UR 내에서 움직이는 질량 M인 단일 입자의 편향 문제를 먼저 검토하자. 중심장 운동에서 보았듯이 중심장에서 입자의 경로는 중심에서 궤도 최근적 점을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그러므로 궤도의 두 점근 선과 이 선이 만나는 각은 동일하다. 입자가 중심을 지날 때 편향되는 각 하이는 그림에서 볼수 있듯 다음과 같다. 중심장운동에서 구했듯이 입자의 각자표는 다음과 같다. 이 식에 의하면 각파이 지로는 다음처럼 주어진다. 적분구간은 최근적 점에서 무한대까지이다. 중심장운동에서 알수 있듯. 최근적 점은 반환점이다. 반환점에서 반경속도는 0이다. 한편, 우변의 피적분함수 분모는 질량 곱하기 반경속도이므로 최근적 점에서 0이다. 여기서 고려되듯이 무한운동일 때 상수인 에너지2와 각운동량m 대신에 무한대에서의 입자의 속도 v-infinity와 충격매개변수로를 사용하는 게 편리하다. 충격매개변수로는 중심 5에서 v-infinity 방향으로의 수직 길리이다 즉, 역장이 없는 상태에서 입자가 중심을 지나갈 때 중심으로부터의 최소 거리이다. 이때 공식인은 다음처럼 표현된다. 이것은 식1과 함께 하이를 로의 함수로 나타낸다. 물리응용에서 우리는 보통 단일 입자의 편향이 아니라 산란 중심에서 균일 속도 v-infinity를 가진 동일 입자들 빔의 산란, 즉 입자선의 산란에 관심이 있다. 그 입자선에서 서로 다른 입자들은 서로 다른 충격매개 변수를 가지며 따라서 서로 다른 각 카이로 산란된다. 산란 평면 각 카이와 카이 플러스 디카이 사이에 해당하는 입체각을 디오라하자, 그리고 dn을 단위 시간 동안 입체각 d5로 산란되는 입자수라 하자, 이 수는 그 자체로는 산란 과정을 기술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수는 입사 입자선의 밀도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비율을 사용한다. 여기서 n은 단위 시간에 입자선 단면에 단위면적을 통과하는 입자수, 즉 선속 밀도이다. 단, 단면을 통과하는 입자선은 균일하다고 가정한다. 이 비율은 면적 차원을 가지며, 유효산란단면적 또는 미분산란단면적으로 불린다. 이것은 전적으로 산란장애 형태에 의해 결정되며, 산란과정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참고로 이 비율을 순수 기하 면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산란 장에 의존하는 유효 면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가이와 론은 1대1 관계라고 가정하자, 이것은 산란각이 충격 매개 변수의 단조 감소 함수이면 그러하다. 이 때, 충격 매개 변수, 로카이와 로카이 플러스 디로카이 사이에 놓이는 입자들만이, 하이와하이 카이 플러스 디카이 사이에 각으로 산란된다. 이런 입자들의 개수, 즉, dn은, 선속 밀도 n과 반경로와 로 플러스 디로인 두원 사이의 면적을 곱한 것과 같다. 따라서 유효 단면적은 다음과 같다. 산란 단면적과 산란각의 관계를 찾기 위해 식사를 다음처럼 표현하자. 여기서 도함수 d로퍼 d카이의 절대값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그 도함수 값은 보통 그렇듯이 마이너스이다. 종종 d 그 g 는 평면각 요소 d카이 대신에 입체각 요소 d5로 표현한다. 이때 d 시그먼는식 5로부터 다음과 같다. 이제 고정된 힘의 중심이 아니라 충돌 전 정지한 다른 입자들에 의한 입자선의 산란 문제로 돌아간다면, 식 5는 유효단 면적을 질량 중심계에서의 산란각으로 표현한, 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 실험 실계에서의 산란각 세이터와 산란단 면적의 관계는 식 5의 카이를 탄성 충돌에서 구한 식을 사용해 세이터로 표현하면 알수 있다. 이때 카이를 세이터1으로 표현하면 입사 입자선과 산란단 면적의 관계를 알수 있다. 또 카이를 세이터2로 표현하면 충돌 전 정지한 입자들과 산란단 면적의 관계를 알수 있다.